네 번째 물건입니다. 도심 전원주택 요건 잘 갖추어진 새 집의 유치권 풀기.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 12232. 용인시 기흥구 중동 2-27번지. 주택, 땅이 70평. 건물이 62평. 감정이 5억 4276만 8880원. 한문주차례 최저가는 3억 8천 자,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1층에 와 1, 2층은 14평씩, 3층은 12평, 지하는 22평, 뭐 이런 식으로, 되 어, 돼 있는데, 지은 지 이제 3년 됩니다. 2018년 6월 14일, 사용승인 자, 에이스 건설에 2000, 이 사람이 3억 9,281만원 65시 보냈다. 그런데, 채권사, 성소 생활공고가 2021 가합10381 유치권 부도저 확인회소에서 확정 판결문을 제출했다. 유치권 없다는 확정 판결 받았어요.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소원해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말이죠. 사진이 지금 있죠, 사진이. 사진이 있는데, 어, 본 도로에서 지금 도로가, 도로가 있고, 거 녹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우에 부분이 삼성, 삼성의, 삼성물산의 어, 땅이고 시설입니다. 밑에는, 어, 이게 지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 0단남방하는 그런, 그, 그런 데도 여기도 굉장히 지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어, 나와서 한, 한, 뭐 150, 200m? 200m 정도를, 200m 정도의 그, 녹취로 된그 도로를 지나가지고 가야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좋은, 좋은 요소는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람과 그 유치권자에 대해 가지고 이 경건이죠. 인도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인도명 신청 시지 같습니다. 신청 이유 볼까요? 신청 이후에 사실 관계에 나는 낙찰받았고 이 사람은 유치권 주장을 한다. 그런데 유치권자 아닙니다. 그이사는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음? 비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0381 유치권 부절제 청구소송에서 신청 채권자에게 폐소고 확정되어서 이 사람은 말만 유치권이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또 계속 유치권 주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람 유치권이 없으니까 인도명인 결정 내주세요 하는 얘기죠. 대선지방법원 2020 타경 100008 아, 대전시 동구 삼성동 150의 판단입니다. 토지가 171평, 건물이 364.7평 감정이 21억 7,581만원 최저가 는 10억 6 6 1 3만 8,000원 예, 소유자가 이제 호수 조명이 이 사람들이 조명하면서만 이 조명 디스플레이하는 장소로 그사용했던 건물인데 건물은 지은지가 38년대요. 38년대는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전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 깔끔합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이거 여기 이거 뭐 오래된 38년된 건물 오래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1내지 3층 기종, 기존 기존 기지상층이6 2 7회벨 어, 그러니까 이제 100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축한 1 내지 3층이 약한 1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층에 뭐 카페도 있고 천에 뭐 4천만원에 뭐 50만원 뭐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햇불 조명이 5천에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대선 동부 새마을 공고에서 17억 4천만 원그저로 설정하고 PCR 14억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그,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한테 뭐돈 빌린 게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경매에 나온 요인인 것 같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사람도다 한다, 다 한다. 1억 5천9백만 원, 지하 1층 시상 3층 사무실 유치권 신고서 접수됐다. 자, 아, 이이 사람은 또, 그, 보만에 그, 저기 그, 그, 유치권 신, 어, 신청 채권자 승계, MCI 대부에서 또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가 배제 신청서를 그냥 그대로 실었어요. 요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삼성동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프라가 좋아지고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 조금 앞으로 좋아진다 하는 이제 그런 현안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자, 이 유식은 배제는 이제 MCI 대구에서 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거 하고, 이사 유식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는 얘기인 우리가 인도명령 된거 하고, 비슷해요. 여기 대법원에 보면은, 나항의 에나항 오목에 보면 은 그런 게 쓰여있죠. 대법원은 2009년 1월 15일 선고 2 0 0 8다70763 판결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에 관한 공사된 채권자에게는 그 점유를 이전하고 후루하여금 유치권으로 취득하기 한 경우과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해당돼 가지고 뭐이소로다 이육파판 이 결에 그런 판례를 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요 경우에 이 지금 어 유치권자에게는 어떻게 인도명령을 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판단이 나올 겁니다. 이게 판단 안 나오면 큰일이고요. 판단 안 나오면 앞에 지금 말이죠. 뭐 2번, 3번, 4번, 5번까지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